안녕하세요 별랑카페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2회 복귀방송입니다. 102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대분류 특이패턴, 목요일날은 네수 중, 어, 1에서 2수,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 1022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에서는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게 필터 범위 였습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29하고 45가 나왔고요 2월수에서는 어, 어, 11번하고 보너스볼 28번 이렇게 3.5수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어, 5번 6번, 42번, 이렇게 세 수가 나왔어요. 어, 3그룹이 또 전멸했습니다. 3그룹이 이번에는 필출할 거라고 봤는데, 어, 지난주에 전멸했었죠? 네, 이번주에 또 전멸했습니다. 어, 가끔 이연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 그, 그, 바로 이연멸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회차 1023회에는 이제, 어, 필출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연속 어, 전멸이었기 때문에요. 어, 목요일날, 어, 그, 네수 중, 1에서2 수, 네수중 한두 수 나온다고 목요일날 올려드린 자료가 이 3그룹을 필, 그룹이 필출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뽑았는데 이게 아예 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자료가 오류가 났죠? 어, 이게 전멸했습니다. 다음 이차에는 이제 필출할 거라고 봐줘요. 어, 또 다음은 특이 패턴 두 가지 유형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특이 패턴 첫 번째 유형은 어, 퐁당 퐁당 1 0연속을온 겁니다 어, 이번 주에 추를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어,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였는데요 어,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이차에도 어, 여기는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두 그룹을 올려드렸죠. 어, 하나는 3, 5, 25, 27, 28. 어, 또 우측에 있는 거는 어, 여기 좌측에 있는 거에서 5하고 25가 빠진 상태죠. 어, 3, 27, 28만 놓고 본 겁니다. 어, 흐름은 같이 가고 있어요. 추를 어,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여기 추를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번 하고 보너스 볼 28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주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우, 우측도 마찬가지죠 3, 27, 28 이었는데 어, 추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어, 여기도 어, 보너스 볼 28이 나와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 다음 2차에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제, 어, 7연속, 출연 하는 거, 7연속을 이어오는 거죠. 퐁당퐁당 퐁당, 7연속 오는 겁니다. 다음 2차에 또, 어, 여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4수 네중 한두 수 이거였는데요. 어, 이번 주는 월요일 방송 자료의 대분류 중에서 3그룹에서 필출할 거라고 보고 뽑았습니다. 이렇게 했데 어, 3그룹이 이제, 어, 1021회에 전멸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어, 이 3그룹 자체가, 아, 자체가 전멸했죠. 이 3그룹이 전멸했습니다. 따라서, 어, 여기는 미수, 이번에는 적중을 아,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실출 3스 크롭 복귀 방송입니다. 로또 한 터죠. 여기에는 라이닝께서 세수를 올려 주셨는데요. 라이닝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꾸준 쭉 적중해 오다가 이번 주에는 전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6, 3 1일3 8로 올려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전매를 했어요. 이 별랑 벨란카페 개인적으로는 이 31번을 좋게 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31번을 좋게 봤을 겁니다 자료상으로 볼때흠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1번을 좋게 봤는데 이게 안 나왔네요 지난해 차는 수동으로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2 1일에도 그랬죠? 2 1일에도 수동으로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수에서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약수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 회차도 역시 약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수동으로 하는 분들은 적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집니다 어, 다음, 다음 회차의 라인인 자료 이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적중률이 워낙 어, 높은, 높은 자료라서 라인인 자료가요. 어,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 또, 이제 다음 회차가 기대가 되죠. 자, 다음은, 어, 황금날개서울님께서 자료를 또 올려주셨어요 어, 자료 3개로 올려주셨는데요 어, 세수중한수또세수중한수또 어, 고정수 이렇게 해서 세, 자료 3개로 올려주셨어요 어, 여기 세수중한수첫 번째 거는 26, 28, 30 중에서 출로 기대해 기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여기서는 어, 보너스 볼 28번이 나왔습니다 아, 또 세수중한수 두번째 자료는 쌍수, 쌍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1, 33, 44를 올려주셨는데 아, 여기서는 11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한수를 토요일날 올려주셨는데 아, 여기서는 23번을 고정으로 봅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내용은 아, 출하지 않았습니다. 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세수 중 한수는 모두 적중을 하셨고, 여기 고정 한수는 적중을 못 하셨네요. 고정 한수 뽑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자,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예요. 어, 저도 역시, 어, 자료 세 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는 세수 중 한수, 또 하나는 이월 수, 또 하나는 고정, 한수, 이렇게 해서 세개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2 1 30. 원본은 2,11, 7 30이었습니다. 여기서 17번은 약하다고 보고, 이거 빼고서 2 1 30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11번이 출했습니다. 또 2월 수에서는, 여기 15, 16, 4 5로 올려드렸어요. 2월수 어, 검토 순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부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 여기서는 어, 어, 45번이 나왔습니다. 45번이 출을 했어요. 어, 여기 2월수가 이번 주에는 두 개가 나왔죠. 여기 45번하고 이 별랑카페가 3순위로 보고 있는 아, 12, 17, 29에서도 29가 또 출을 했습니다. 어, 3연속 출인가요? 이 49하고 29가요? 어, 이렇습니다. 이번 회차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2월 수도 좀, 금 어, 지난 회차에 3개 나오고, 이번 회차에 또 2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또, 어, 3연속 수, 3, 3연속 출하는 어, 수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음, 또, 고정한 수는 21번을 올려드렸는데, 이 어, 요거는 멸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어, 21번을 이 별랑카페가 가진 자료에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조, 좋은 위치에 있어서 어, 꼭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 올려드리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딱한 게임만 해보세요 하고 토요일날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랑카페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 나올 걸로 봤어요. 2 1번이안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세수중환수는 11번하고 45가 접종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어, 필출삼스크롭 자유게시판에 어, 이승기님께서 이제 자료를 처음 올려 주셨어요 어, 들어오시자마자 어, 회원으로 가입하시자마자 그냥 바로 자료를 올려 주셨어요 이승기님이요 어, 그래서 어,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음, 어 적중을 했든 안 했든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어 23, 24, 25 중에서 출할 거라고 보시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어, 이건 전멸했습니다 음대개들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자료 올리면, 공개하면, 뭐, 안 나오네, 뭐 하네, 이런, 저기 하는데, 이 별난 카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여하튼, 여기 23, 24, 25 중에서 이 별난 카페는 25번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25번이 출할 거라고 봐줬는데, 25번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유튜브하고 필출 삼수크럽 자료, 어, 올라온 자료들을 모두, 어, 복귀를 했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그래도 막강한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어, 상당히 내실이 좀, 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필출 삼수크럽 자료를 참고하실 분들은,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아,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 바로 가기. 화면 바로 아래에 있죠? 아,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오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당히 자료가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어, 현재는 연구, 연구원으로, 어, 그 황금날개 서울님하고 라이님하고, 어, 저하고 셋이 올리고 있는데, 어, 적어도 다 5명까지는 다 5분까지는 어, 초빙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자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하고 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약 5분 이내에서 어, 알찬 자료를 어, 그 엮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1등 당첨이 어, 나온 1중, 1등 일등 당첨 나온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도 피출 3 0 올리시는 라이님이나 어, 황금날개서울님, 또이 헌터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기대가 좀 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어, 상위 당첨이 나올 거라고 봐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세, 세수 중 한수 그러면 그 세수에서 한수를 고르다 보면 어, 그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수 중 한수 그러면 어, 그 세수 중에서 아, 안 나올 것 같은 번호가 나오죠. 되게 이렇게 빼낸 번호가 잘 나옵니다. 그건 뭐 아, 저뿐만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필출 함수 클럽에 올라온 자료는 아, 그 연구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면서 세수로 압축을 해놓은 자료니까 거기서 다시 압축하고 한수로 압축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 그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아, 세수를 이렇게 돌려 쓰는 도, 돌려가면서 쓰, 쓰시는 그런 방법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뭐 어, 보인 자료하고 비교해서 주, 아, 중복되는 수가 있다면 그냥 그뭐한수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아, 여하튼 필출 삼수 크어그 자료는. 어 최근 들어서 보면 상당히 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자료가 좋아요 자 여기까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